이일어기 어, 귀찮다 안 와~~ 안 와~~ 잘 닫어? 잘 닫어? 아기야잘 닫어 우리 잘 닫어 엄마 나갈까? 응 어, 나가 엄마 나갈까? 안 나갈래 어야낫더 <놀람> <놀람> 아, 시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아, 아, 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바나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다또 음, 신나. 여기 오늘 나의 아침입니다일 이거 왜 이렇게 부었냐? 응, 음, 아침만 되면 너무 부어. 이게 다 살이 아니라, 부은 거예요, 여러분. <웃음> 다 살이 아닙니다. 부었어요. 아침이라 부었어요. 앞머리가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 왜? 네? 몰라 앞머리가 점점 짧아질 수는 없잖아. 몰라 두피가 머리카락을 먹나? 아, 나 지금 못 찍는 줄 알아? 내 다이어트 식단. 너 나한테 죽을래? 어? 저는 붓기가 너무 많아서, 진짜 살 아니고 붓기여가지고, 지금 산전 마사지를 받으러 가고 있어요. 아, 더워. 아, 그, 여름이, 봄 없어? 이제 봄? 아, 뭔가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다른 분들도 같이 마사지를 받는 곳이라서 마사지 받는 곳에 찍지 못했는데 엄청 편하고 좋았습니다 약간, 아, 삼전목사를 속이라고 하면 몸이 진짜 엄청 가벼워지는 느낌 중간에 약간 도소 쌓인 곳을 엄청 눌러주거든요. 좀 아프긴 한데 다 받고 나면 엄청 시원해서 약간 몸이 되게 막 어, 빼밀고 나온 것처럼 가벼운 느낌이에요 돈만 많았으면 한두 번, 세번 일상할 때까지까지 받고 싶은데 <웃음> 난 그럴 돈이 없기 때문에 어 아주 완벽입니다. 마사지 아, 이제 한영원에 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 시간이나 남아가지고 밀크쉐이크를 먹고 있어니 오빠, 음? 나 지금 뭐 찍고 있는 줄 알아? 내 다이어트 식단 찍고 있어. 어... <웃음> <웃음> 뭐야, 그거. <웃음> 아 얘들아 불좀 켜고 불좀 켜지 이렇게 어두워 <웃음> 뭐야 뭐야 얘들아 나는 얘들아 나는 얘들아 얘들아 <웃음> 나는 나도 집에 왔는데 나는 백설 나는 엄마는 설아 엄마는 어와 엄마.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엄마 왔 설아 엄마 엄마 엄마 왔 설아 엄마 왔아 귀여워 설아 엄마 왔어 아 귀여워 잘쳤어 너무 아, 잘 쳤어 이게 원래... 5식나 버렸어... No. 잘 가~!